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소금 씻기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이며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입니다 천일염은 염도는 80 내지 88% 정도이며 다양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면 깊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여 오랫동안 음식을 해오신 분들 중에서는 천일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어 1년에 한번 겨울철에 소금을 물에 재빨리 씻어 불순물과 쓴맛을 줄여준 뒤 말려서 맛을 내는 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금은 그짓말처럼 살짝 맛을 보면 짜다는 표현보다는 맛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보통 소금은 간수를 빼지 않고 사용하면 쓴맛이 난다고 하여 받침대 위에 소금 가마니를 올려 3년 정도 빼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물에 한번 씻어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산 천일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깨끗한 찬물을 준비합니다. 겨울철의 찬물과 차가운 기온의 소금이 빨리 녹지 않으므로 겨울철에 이 작업을 합니다. 먼저 소금을 말릴 상자를 먼저 준비합니다. 높이가 낮은 상자 제일 아래에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시문지를 두껍게 깔,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 말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 대야에 스테인리스 체반을 놓고 소금을 한두 컵 정도 넣고 찬물을 한 다섯 컵 정도 부어가며 저어서 재빨리 소금을 씻어줍니다 체반을 들어 툭툭 거물기를 빼줍니다 그대로 두면 소금이 계속 녹음으로 준비한 그 상자에 있었죠? 키친타워에 펼쳐놓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물에 헹군 소금을 펼쳐둡니다. 이렇게 말릴 건데요. 어, 또 다른 방법은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다시마 우린 물로 소금을 씹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마 우릴해야 되니까 용기에 1 l 정도의 찬물을 넣고 10cm 정도의 이 다시마를 깨끗이 닦아서 가위밥을 주고 넣어 냉장고나 겨울철이니까 집에서 제일 찬곳 있죠? 차가운 곳에 두어 하루정도 다시마의 감칠맛이 빠져나오도록 우려냅니다 12시간 정도입니다. 소금을 씻어야 하니까 기아에 똑같이 스테인리스 채반을 넣고 소금 한두 컵을 넣고, 다시마 우린 그물 있죠? 그물한 다섯 컵넣어서 재빨리 씻어줍니다. 종이 상자 위에 넣고 말립니다. 말릴 때 다시마 우린 것도 있고, 또 그냥 씻은 것도 있을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게 다시마를 한장 올려서 이렇게 다시마는 우리는 소금이다 하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제일 찬곳 베란다에 시온이 아닙니다. 제일 찬 곳에 놓고 중간에 한번좀 저어가면서 말려줍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말리 거거든요. 한 두세 분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수분이 없을 정도로 고슬고슬하게 소금이 잘 말렸습니다. 그대로 보관하기도 합니다만 고운 소금으로 만들어 두면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으므로 고운 소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마 위에 깨끗한 종이를 넣고 말린 소금을 그 위에 놓고 요밀 대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깨 받는 절구 있죠? 그 넣어서 갈아서 줍니다. 그래서 다시마 소금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하실 경우에는 헷갈리니까 다시마 한 장을 올려서 구분합니다. 용기에 담아서 시익하게 방습제를 한장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마 우린물에 씻은 소금도 저는 다시마를 한장 넣어 줬습니다. 시리카겔은 약이나 습기 제거가 필요한 제품에 넣어져 있으므로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면 넣어져 있습니다. 뚜껑은 금속성이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녹이 쓸겠죠? 그래서 금속성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맛있는 소금이 완성되었습니다. 잠깐의 수고로 맛있는 소금을 만들어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